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이거 석박지 석박지 담을 거예요. 이제 그 김장하기 전에 우선 먹을 먹을 내가 이 석박지 담아서 먹는 거예요. 좀 도톰하게 썰어야 돼요. 너무 짜게 덜그면안 되니까 삼삼하게 약간만 신화당을요. 조금 무가 아삭아삭하고 라좀 넣어줘야 돼요. 이거 가을 무는 단데 그래서 약간 그 매운 맛이 있으니까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맛이 그 무가 야사가서 맛있어요. 이렇 아주 캔 너무 지가 절여져. 됐어. 소금을 좀 넣고 이 배추는 빨리 안 익어지니까 좀 소금을 넉넉하게 해갖고 이렇게 절거려면 돼. 무가요 이렇게 절여졌어요. 이거 무는 시치면안 되고. 채야 돼 여기 살 쪽에다 무 젖은 물은 버리지 마세요. 음, 배추가 이렇게 절거졌어요. 내가 무청도 하나 넣었어요. 이게 한세번이칠 거예요. 배 하나하고 양파 하나 갈을 거예요. 멸치 액젓 200ml 넣어줄 거에요 이건 미나리에요 한 움큼 미나리 한 움큼 닭도 한 움큼 쪽파는 큰 거는 칼집을 넣어줘야 돼 이게 적인데요 저기, 다 여기 비닐 벗기고 여기 날개 다 자르고 내장 다 빼고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얇게 어슷하게 썰어야 돼요 이게 내가 여기다가 낙지하고 그 굴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 조기가 어? 어, 누가 같이 사자 그래갖고 사가지고 내가 조기 넣으려고 낙지를 안 했네요 낙지 넣으실 분들은 낙지하고 굴 넣으세요 이게 넣으면은 이 뼈가 다사가요 뼈가 다 삭고 없어요 마늘, 생강 세우자 깨 어, 찹쌀풀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덜 빨가면 또 넣을 거니까 싱거워서 추가로 물을 꼭 짜야돼 여기에 이제 여기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좀 넣어줄거예요 이 무가 들어가는 데는 설탕을 넣으면 어? 무가 싱싱하지가 않고 아삭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리고당으로 이 석박지가 왜 석박지냐 그러면 이름이 이 여러가지 이게 섞어서 담는다 그래서 이게 석박지라 그래요 원래 전라도에서 생선 도여 이게? 이게 전라도 김치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경상도 김치야 경상도에서 석박지들은 많이 해먹잖아 여기 김치 해물 김치도 있고 어? 보쌈 김치에다도 생선 넣고 그래 이제 이게 제이 익으면 맛있어요 무도 먹고, 배추도 먹고 이렇게 담았어요 왜 이렇게 담았어요? <웃음> 맛있으라고 조금 삼삼하다 적고 조금 더 넣을까? 조금만 됐어 이파리는 간이 맞는데 뿌리 쪽이 좀 싱거워가지고 이 김치는 김장 하기 전에 담아서 이제 이거 딱 먹고 떨어지면 딱 김장하는 거예요 김장하기 전에 담는 김치에 여기에 석박지 많은 거 같아 넣으면 안 된다 내가 무무절인 절인 무를 여기다가 쓸라 그랬는데 이게 국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 넣을래요 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많이 나올 것같아네 너무 국물이 많으면 또 양념이 다 씻혀지니까 이거는 조기가 들어가서 좀 익은 다음에 먹어야 돼아 맛있겠다 진짜 파김치랑 단무지 갖고 주니까 진짜 사람들 너무 맛있대 적국이 맛있어가지고 나 그전에는 멸치 액젓만 갖고 했는데 아, 잡젓으로 액젓을 내려가지고 하니까 훨씬 김치가 깊은 맛 있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비싸도, 어, 잡젓 액, 액을 써요. 이렇게 김치 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석박지.